지금 드 들어온 방제 몇년 차지? 지금 저희가 어. 8년 8년차? 네, 8년 차. 8년 차요그 사람들 화학농약 쓰는 거 쓰든 아, 어. 저희 이거 자작농약 쓰나, 뭐 어. 차이점이 하나도 없는데요. 하나도 없다고. 네. 그럼 화학농약 해서는 뭐야? 화학농약 쓰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화학농약을 쓰니까 네. 써야지만 방제가 된다고 그걸 믿고 계시는 거고 어. 이걸 이제 효과를 안 보셨으니까 이걸 아예 음. 사용을 안 하셨으니까. 근데 음, 음. 사용을 하고 나면. 음. 차이점이 없는데 굳이 그걸 사서 쓸 필요가 있겠냐라는 아, 생각이 차이점이 없다. 네. 어.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네. 100% 다 자담 농약으로만 한게 아니라 음. 일부는 자담 농약을 쓰고 일부는 화학 농약을 썼었어요. 아, 그런데 네. 차이점이 없으니까 아. 두 가지를 놓고서 한두회 정도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음. 근데 차이점이 없으니까 이제 전 음. 전량 다 바꿔버린 거죠.